왜 네, 다름이 아니고 잠시 홍보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s에서 3일 전 월요일까지 1990년대 방영했었던 가요 토테 스트리밍 채널은 어게인 가요 토테 채널에서 가요 토테 스트리밍이 종료되었습니다. 그채널의 시청 중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채팅방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 메뉴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톡 접속 방법이나 검색 방법은 해시태그 할 해시태그 시에 우물적적인 샵을 쓰시죠 샵나골터텐 이라는 해시태그 단어나 혹은 샵1990윗 콤마 한개 소문자 s 1900 다시 말해서 샵1 9 9 0스 가요 라고 해시태그를 둘 중에 한, 한 단어로 입력하셔서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낙골 낙골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도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채팅방 제목은 닷걸엔 납걸 오픈 대화방입니다 채팅 카카오 오픈채팅 1990년대 가행이 이 채팅방 접속은 성인이시기, 20, 20세 이상 성인이시기만 하면 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해시태그나 납거리라는 단어를 카카오톡 대화창 메뉴에서 두 번째 아이콘인 말풍선 터치요 해시태그 검색어 아까 설명해드린 그 샵납골톡텐이나 샵1 9 9 0스 가요 로나 그냥 납골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이탑걸의 납골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셔서 한번 모두 즐거운 소통을 해,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